안녕하세요. 현재 아파트 가격이 많이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아파트가 일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가주택 다가오주택 마찬가지 아파트가 하락하면서 똑같은 상황에서 거래가 많이 되지 않고 있고 계속해서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데 현재 구축 건매물들은 많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예전보다 가격이 워낙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일부 내려도 피부로 체감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있고 신축 같은 경우는 원가로 판매하려고 하는 상가주택이나 통상가 건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원가라는 것은 땅값 플러스 건축 비용만 받고 매매를 하겠다. 이런 매물이죠. 하지만 원가 판매 매물은 아직까지 많이 나오지는 않는 편이고요. 일부 한두 개의 매물로 나오는 편이고 대부분 기본적으로 매매가격을 내려서 판매하는 상가주택이나 다가구주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얼마나 가격이 많이 내려서 나오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산동에 위치하고 있는 협소상가주택입니다. 1층은 상가로 되어 있고 2층, 3층은 복층구조로 해서 주인세대로 건축을 했는 상가주택이고 보시다시피 차두대가서 있고 한대가 지나갈 수 있는 8 m 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대지평수는 30평, 건평은 45.3평, 2018년도에 건축을 했습니다. 매매금액은 8억 8천. 다음은 아, 뭐 두산동에 위치하고 있는 4층 상가주택입니다 대지평수가 78평, 연면적 건평이 148평이고요. 대부분 일종주거지역입니다. 보시다시피 1층은 상가, 2층, 3층, 4층, 주인세대와 2,3룸으로 해서 건축이 되었고 차두 대가 서 있고 한 대가 지나갈 수 있는 8m 도로에 코너를 접하고 있는 상가주택입니다. 물론 이 건물은 이번에 건축되었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건축되었는데 준신축이라 말할 수 있고 신축이라도 말할 수 있습니다. 2층은 원룸, 투룸 구조로 건축을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4층은 주인 세대로 건축이 건축 연도는 2018년 건축을 했었고 1층은 상가, 2층은 투룸 원룸 구조로 시공을 했고 4층 마찬가지 주인세대 구조로 건축이 되어 있습니다. 아쉽게도 엘리베이터가 없다는 게 단점입니다. 다음은 지산동에 위치하고 있는 상가주택인데요. 현재 매매금액은 10억으로 되어 있고 대지 78.9평 그리고 뒤에 자세한 내용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고요. 보시게 되면 1층의 상가, 2층, 3층은 주인세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런 상가주택 같은 경우는 2, 3층이 주인세대 복층 형태로 건축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냥 육안으로 봐도 협소상가주택 같은데요. 상세 보기로 해서 확인을 해보니 대지평수가 39평, 연면적이 66평, 1층 이상가, 그리고 2층은 주인 세대로 보증금 2,000, 5,000, 월세는 260만원. 매매금액은 10억입니다. 다음, 지산동의 상가주택입니다. 대지평수가 68평, 연면적이 126평. 실제 사진으로 확인을 해보게 되면 1층 키로티, 2층, 3층, 투룸과 쓰리룸 주인 세대 형태로 구조가 건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도로는 잔대가 있고 지나가는 도로. 적어도 4m에서 한 5m 정도 도로를 접하고 있는 건물로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상세 보기로 해서 확인을 해보면, 대지평수 68.7평, 금평 120.6평, 1층 상가가 들어가 있네요. 1000에 80. 그리고 포룸과 쓰리룸 다시 포룸. 그리고, 오름 자체가 평균적으로 주인 세대일 수 있는 확률이 많습니다. 보증금이 4억 3천, 월 임대료가 300만 원, 임대료가 3 0 0만원 그리고 투자금액이 14억 6천만원. 상당히 높은 금액처럼 확인이 됩니다. 다음 지산동에 위치하고 있는 4층 상가주택인데요. 매매금액은 11억 7천만원, 대지평수 40평, 연명적 110평, 상세하게 보게 되면 일단 8m 도로를 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1층이 상가, 2층, 3층, 4층이 두 쓰리룸 형태와 주인세대 구조로 건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일부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요. 대지평수 40평, 건평 77평, 1층이 상가로 되어 있고 2층 지금 내용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3, 4층은 복층 구조로 해서 건축이 되어 온것 같은데요. 매매 금액은 12억 7천. 투자 금액은 9억. 보증금 3억 7천. 월 임대료는 140만입니다. 다음 두산동에 위치하고 있는 4층 상가주택입니다. 일단은 먹자골목 쪽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1층 이상과 2층, 3층 마찬가지. 상가와 주인 세대 구조로 시공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도로는 차두 대가 세워져 있고 한 대가 지나갈 수 있는 8m 도로를 접하고 있고, 현재의 두산동에서 먹자골목이라고 불리고 있는 술집과 식당들이 절배한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세 보기로 확인을 해보면, 대지평수 88평, 연면적 검평 266평, 2016년도에 건축을 했고, 1층이 상가, 2층이 투룸과 상가, 그리고 3층이 원룸 포룸, 4층이 주인 세대 구조로 시공이 되어 있는데, 매매금액이 27억, 보증금이 4억 7,800, 그리고 월세가 462만원입니다. 보통적으로 땅가격이 1,500에서 2,000만원이 넘는 땅을 구입해서 상가건물을 짓게 되면 수익률이 대부분 2%, 3에 수익률 자체가 대부분 많이 나오고 있지 않는 편이고요. 물론 주차대수까지 1대1로 해서 건축을 하다보면 아무래도 원룸이나 투스리룸을 많이 넣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수익률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떠랑길 대도로변 이면도로에 위치하고 있는 상가주택입니다. 대지평수는 42.5평, 연면적은 74.1평, 매매금액은 159천. 실제 사진을 이용해서 확인하게 되면은 화이트톤으로 해서 시공하고 건축했는 상가주택인데요. 1층은 상가, 그리고 2층, 3층은 주인세대와 2, 3리룸 구조로 해서 건축이 되어있는 상가주택입니다. 물론 도로는 차두 대가 세워져 있고 한 대가 지나갈 수 있는 8 m 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상세 내용을 보게 되면 대지평수 42평, 건평 74선, 1층의 상가, 2층의 포룸, 3층의 주인세대 구조로 되어 있고 매매금액은 10억 9천 보증금은 3억 7천 5 0 투자금액은 7억 1천 5백, 임대료가 190만원, 건축년도는 2019년도에 건축을 했습니다. 다음은 황금동에 위치하고 있는 상가주택입니다. 사진으로 해서 확인을 해보게 되면 8m 도로를 접하고 있고 1층 상가, 2층, 3층, 2, 3룸과 주인세대, 여기는 2층까지 현재 상가 건물로 되어 있고 8m 코너를 접하고 있는 상가주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현 입장에서 가격이 상당히 높은 편인데요. 평균적으로 현재 나와 있는 금액보다 실질적으로 매매를 하려고 하면 일부 금액은 더 할인해 줄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상세 보기로 해서 확인을 해보게 되면 대지평수 75.9평, 검평은 151평, 1층, 2층 상가, 그리고 3층은 포룸과 투룸, 4층 주인세대 구조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매매금액 이 28억, 보증금 5억 6천, 투자금액 22억 4천, 월림대료는 705만원. 평균적으로 주택 구입하는 금액들은 1500에서 2000만원 가까이 대부분 주택을 구입을 해서 매매 금액이 높다고 얘기를 하는데 일부 마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금액은 조금 높으실 수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떠난 길 이면도로에 위치하고 있는 상가주택인데요. 대지평수가 80평, 연면적이 160평. 란킬 두 번째 블록에 위치하고 있고 8m 도로를 접하고 있고 1층 상가 2층 3층 4층은 상가와 2쓰리롱 구조로 건축이 되어 있습니다. 상세보기를 하면 대지평수 80평, 건평 160평, 2019년도에 건축을 하였고 1층 2층 상가, 3층은 포룸, 원룸, 5층은 주인세대 구조로 되어 있고 매매금액 30억, 보증금 3억5천 투자금액 265만원, 월림대료 580만원, 수익률은 2.6% 다음은 상동에 위치하고 있는 상가주택입니다. 대지평수 47평, 면면적 64평, 1종 주거지역이 아니라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향후 상동 재개발을 하고 있는 부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1층은 상가로 되어 있고 2층, 3층은 주인세대 복층구조로 해서 건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좌우측에 차가 한 대씩 서있고 지나갈 수 있는 8 m 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상세보기를 하면 대지평수 46.5평, 건평 59.7평, 건축은 2020년, 1층은 상가, 2층, 3층은 주인세대, 매매금액 11억, 보증금 2억 7천, 투자금액 8억 3천, 월림대로는 120만원. 다음은 지산동에 위치하고 있는 구축 상가주택입니다. 대지가 58평, 연면적이 98평, 매매금액이 8억인데, 현재 보시다시피 여기에 점이 적혀져 있는데 속집이기 때문에 로드뷰로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상세 보기를 해서 확인을 해보면 대지평 수 58평, 금평 95.9평 그리고 2층은 원룸 정투 미투 구조로 건축 시공을 해놨고 그리고 마지막에 5층에 주인세대와 원룸 구조로 시공을 했다고 확인이 됩니다. 매매금액은 8억, 보증금 9,400, 투자금액은 7억 6 0 0 월수입 368만원, 수익률은 6%. 현재 일부 수성구의 신축 상가주택 일부를 보다가 구축을 보게 되었는데요. 현재 보는 어플이 100% 다 맞다고 생각지는 않고 일부 오류가 좀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한번씩 확인을 해봐야 되겠고 다음은 남구나 중구 위주로 신축 상가주택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